데이터 구조,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일곱 번째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프에 대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류와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또한 자료 구조상, 자료 구조의 분류상 비선형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비선형 구조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트리는 우리 지난번 강의에 진행을 했었고 자 이번 강의는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무엇인지 그래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요. 아, 1736년에 유명한 케인즈버그의 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일러라는 사람이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구조는 트리 구조의 일반적인 구조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를 사용해서 컴퓨터 통신망이나 도로망 등 복잡한 응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구조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이론은요 인간의 뇌 관한 연구, 화학의 구조 분석, 전기 회로 분석, 최단 거리를 찾는 문제, 그리고 유전학, 언어학 등 응용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또한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도 자료구조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구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네트워크 자 현, 현재 가장 이슈되고 있는 AI, 인공지능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석 등에서 이 그래프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그래프를 g라고 했을 때, 그래프는 정점, 자, 베르텍스라고 합니다. 정점 v와 간선, 엣지라고 하는 이의 두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지금 여기처럼 g는, g는 정점과 간선으로 두 개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통신망이나 교통망, 이향관계, 연립방정식, 유기화학구조식, 무향, 선분, 해법 등에 광범위하게 좀 응용되고 있다는 거죠 트리도 우리는 그래프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리는 사이클이 없어요 트리구조 기억나십니까? 근 노드가 있고요, 자식 노드가 있고요 자, 레벨별로 쭉 어, 최대 뎁스까지 뻗어나가는 것이 트리구조였어요 트리 구조는 구조상 가족의 가족 구조라든지 조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만 그래프는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점은 공집합이 아닌 정점들의 유한 집합을 여기서 정점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간선, 엣지라고 하는 것은, 즉, 연결선들의 집합입니다. 그래프와 그래프 간의 어떤 연결선.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다양한 그래프의 종류들입니다. 자, g를 그래프라고 했을 때, v는 정점이었고요, e는 간선이었습니다. 자, 이 각각의, 트리에서는 각각의 노드로 표현했지만, 그래프에서는 이것들을 다 정점으로 표현하고요 그것들을 연결하는 선, 이런 것들을 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VG는 그래프의 정점의 집합을 얘기하고 EG는 간선의 집합을 뜻한다 그래서 G1의 그림은 자 V, 정점, G1에는 뭐뭐들이 있어요? 1, 2, 3, 4가, 1, 2, 3, 4가 각각의 정점이잖아 VG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프의 정점의 집합이라고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b 정점의 g1은 g1의 정점의 집합은 네개1 2 3 4가 있는 거고. 자, g2의 정점 집합은 뭐예요? 1 2 3 4 5 6 7까지 있네요. 자, g3의 정점의 집합은 하나 둘셋1 2 3이 있죠? g4의 정점의 집합은 자, 네개1 2 3 4가 있습니다. 자, 이 g는 그래프, 간선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g1의 간선 집합은 1에서 2, 1에서 3, 1에서 4, 2에서 3, 2에서 4, 3, 4. 자, 모든 선들, 링크, 선들의 집합을 간선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자, 무방향 그래프. 즉, 간선에 방향이 없다. G1, G2처럼 두 정점 간에 연결된 간선들이 방향이 없는, 지정되지 않은 그러한 그래프를 무방향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A정점과 B정점이 있는데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A정점에서 B정점으로 가는 듯한 방향 그래프가 되는데 자 방향이 없는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방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자, A, B, 자, C, D, E, F, G 해서 각각의 정점들이 있고 다 선으로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연결되지 않았죠 무방향 그래프에서 무방향 그래프에서 A에서 B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정점 B에서 A까지도 동일한 연결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A에서 B로 연결됐다 또는 B에서 A로 연결됐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방향 그래프는 다이렉트 그래프라고 해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방향성 그래프에서는 각 정점들 간의 연결선인 간선들이 방향이 표시된 쌍으로 나타내는 그래프. 자, 이 방향이 연, 방향이 있는 연결선을 우리는 간선 아크라고 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밑에는 그림처럼 화살표로 주로 표기가 됩니다. 자, 화살표 방향을 우리는 헤드라고 하고요. 그 뒷부분을 자 테일 꼬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지정되어 있는 간선의 경우에는. A, B 또는 A에서 B로 향하고 있다고 라 해서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고요 무 방향 그래프에서는 즉 화살표가 아닌 링크선을 가지고 있는 무 방향 그래프에서는 A에서 B로 가고 또는 B에서 A로 간다고 라 판단을 했지만 방향 그래프에서는 그것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자, 1정점에서 2정점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다시 2정점에서 1정점으로 방향 가리키고 있잖아 이것을 방향 그래프라고 한다. <웃음> 자, 멀티 그래프, 자, 다중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같은 정점들을 연결한 간선이 여러 개 존재하는 그래프예요. 자, A 정점과 B 정점의 간선이 여러 개 있잖아. 자, 3번 정점과 4번 정점이 여러 개 존재하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다중 그래프예요. 그래프에 이런 제한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다중 그래프는 그래프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즉, 정점 3과 정점 3과 정점 4 사이에 간선이 여러 개 존재하는 이 다중 그래프. 그리고 정점 1 간선은 자 이렇게 루프되고 있잖아요. 루프되고 있잖아 즉, 순환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정점이 같은 간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중 그래프라는 거죠 자, 심플 그래프라고 해서 단순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정점을 연결한 간선들은 순환이 없고요 연결한 간선이 한 개만 존재하는 그래프를 단순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밑에 그림 보세요 순환이 없잖아 그리고 간선이 몇 개예요? 각 정점들 간에 간선이 한 개씩만 존재하고 있죠. 네, 단순 그래프입니다. 정점을 연결한 간선들은 순환, 루프, 사이클이 없고요. 연결한 간선이 한 개만 존재하는 그래프, 단순 그래프. 자, 완전 그래프가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간선의 수를 가진 그래프예요. 최대 간선의 수를 가진 그래프 자, A정점과 B정점과 C정점이 있습니다 A정점이 갈수 있는 간선의 개수가 몇 개예요? B로 가는 거 하나, C로 가는 거 하나 그러니까 A정점이 가질 수 있는 간선은 최대 두 개야 자, B정점 입장에서는 몇 개입니까? A로 가는 거, C로 가는 거 최대 두개 C 입장에서도 B와 A로 갈수 있는 최대 간선의 수는 두 개죠. 자 그러면 A와 B, C 모두 모두 최대 간선의 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는 정점이 A, B, C, D, E 다섯 개 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각각 각각 정점으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섯 개 노드에서 한 다섯 개 정점에서 한 정점이 최대 가질 수 있는 간선의 수가 몇 개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A가 B로 가고 C로 가고 D로 가고 E로 갈수 있는 간선이 있다면 A정점은 최대 간선의 수가 4개가 맞죠 B입장에서는 C정점의 입장에서는 D와 E는 아, 정점이 5개면 정점이 5개면 각각의 정점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간선의 수가 각각 4개씩이구나 자 이러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 완전 그래프라고 한다고요 최대 간선의 수를 가진 그래프 다음은 정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모든 정점이 같은 차수를 가진 그래프예요 같은 차수를 가진 그래프 즉 모든 정점이 차수가 k이면 그 그래프를 k차 정규 그래프라고 한다고요. 자, 앞에서 봤던 완전 그래프와 거의 비슷하죠? 자, 비슷한데 차이점이 하나 있네요. 자, a 노드에서 a a 정점에서 b와 d라는 정점으로 간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완전 그래프 생각하게 되면 정점이 4개다. 정점이 4개다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최대 간선의 수가 몇 개가 맞아요? 3개가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는 A 정점에서 B, D로 간선 2개만 연결되어 있잖아 C로는 연결안돼 있잖아요 자, B 입장에서도 A와 C로 가고 있고요 D도 BA와 C로 가고 있습니다 즉 간선이 2개씩 움직이고 있죠 자, 모든 정점이 차수가 K개이면 그 그래프를 k차 정규 그래프라고 한다. 즉 정점이 같은 이 차수 두 개씩 차수를 가진 이 그래프는 2차 정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a b c d e 다섯 개 정점이 있고요. 각각 모든 정점마다 간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정점이 가지는 간선의 수가 몇 개예요? 각각 동일하게 네개씩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디그리는 4 4차 정규 그래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결 그래프와 단절 그래프입니다. 자, 그림만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프에서 모든 정점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점에 이르는 경로가 존재하면 아, 연결 그래프. 그렇지 않으면 단절 그래프라고 한다. 자, a 입장에서 a 정점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점에 이르는 경로가 존재하면 연결 그래프. 그러나 오른쪽에는 A 정점 위에서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개의 간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누적돼 있, 누락돼 있잖아요. 어, 이것을 단절 그래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점에 이르는 간선이 있으면 얘는 연결, 없으면 단절 그래프라고 한다. 자, 연결 그래프는 강력 연결 그래프와 그리고 약 연결 그래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력 연결 그래프는 방향성 그래프에서 임의의 두 중점 A와 B의 A→B 방향 그래프이고 또는 b a 방향 그래프로 양방향 직접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를 강력 연결 그래프라고 한다. 약 연결 그래프는 방향성 그래프에서 임의 두 정점 A와 B에 A는 B, B는 A로 단방향 직접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 자 A와 B는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B와 C는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C와 D도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정점 B와 D는 직접적인 경로는 존재하지만 직접 가는 경로는 존재하지만 D에서 B로는 그 경로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력 연결 그래프가 아니라 약 연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자, 인접과 부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방향 그래프에서 무방향 그래프, 방향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 간선 v1과 v2가 E지에 존재한다면 자 그것들 V1과 V2를 인접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때 간선은 정점에 부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왼쪽 그림에서 정점 2에 자 2라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2라는 정점에 인접한 것들이 뭐가 뭐 자, 어떤 정점들이 있어요? 자 2라는 정점 주변에 1이 있고요, 4가 있고요, 5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인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점 3에 부속된 간선이 뭐가 있습니까? 정점 3을 기준으로 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1과 3, 3과 6, 3과 7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인접과 부속됐다라고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수입니다. 자, 우리 트리 구조에서도 차수가 있었죠. 자식 노드가 가장 많은 것을 우리는 트리의 디그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그래프에서는 어떤 특정한 정점에 연결된 간선의 수 그것을 디그리 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프의 어떤 특정한 정점에 연결된 간선의 수 자, 이 차수는 자 진출 차수가 있고요 자, 진출 차수 아웃 디그리 그래서 해당 정점에서 나가는 간선의 수예요 진입 차수는 네, 반대로 해당 정점에 들어오는 간선의 수가 됩니다. 자, 데이터 처리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데이터 처리 정점이 있는데, 데이터 처리로 지금 들어오는 간선이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자, 이것을 우리는 진입 차수라고 한다고요. 데이터 처리 노드에서 정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자, 이 차수를 우리는 진출 차수라고, 차수라고 합니다. 자, 화살표가 몇 개? 한 개. 그래서 데이터 처리 정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입 차수가 한 개, 진입 차, 진출 차수가 한 개가 됩니다. 그런데 <웃음> 진출 차수가 0인 정점이 있겠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정점은 나한테 들어오는 진입 차수는 있지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진출 차수는 없어요. 자, 이러한 정점을 우리는 종착 정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자 진입되는 차수는 0이고 진출되는 것만 있다 이것을 우리는 소스 베르텍스 근원 정점이라고 하죠 자 무방향 그래프에서 임의의 모든 두 정점들 간에는 하나의 경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진출 차수와 진입 차수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겠죠 각 정점의 차수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선들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경로와 사이클 자 그래프에서 임의의 정점 VI에서 VJ까지 이르는 연결선을 모두 다 패스 경로라고 합니다 그 경로를 구성하는 간선의 수를 경로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경로상에 있는 모든 정점들이 서로 다를 때그 경로를 단순 경로 방향성 그래프에서 처음 정점과 마지막 정점이 같은 단순 경로 사이클 이러한 용어들도 그래프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프의 표현은 정점의 내용을 저장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정점과 정점 간의 관계, 즉 간선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그래프를 표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 그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 번째, 자 인접 행렬로 표현을 하죠 무방향 그래프에서의 인접 행렬입니다 자, 행렬, 행렬로 표시하겠다. 자, A, B, C, D, 네 개의 정점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자, 이 화살표가 없는, 방향이 없는 무방향 그래프는 A에서 B로 가는 듯한, 또 B에서 A로 가는 듯한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자, 그래서 행과 열을, 자, 매트리스처럼, 행렬처럼 만들어 놓고, A에서 B로 갑니다. A에서 B로 가네요. 자, 일로 체크. B에서 A로 가네요. B에서 A로 가네요. 일로 체크. 자, B에서 D로 갑니다. B에서 D로 일 체크. D에서 B로 갑니다. D에서 B 일 체크.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인접된, 인접된 경로를 가지고 우리는 인접행렬을 꾸밀 수가 있죠. 정점들 간에는 인접관계를 기억장소에 표현하는 일련적인 일반적인 방법으로 2차원 배열인 지금 보시는 인접행렬 방법과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는 인접 리스트 또는 인접 다중 리스트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접 행렬이에요 인접 행렬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의 물리적인 구조는 인접한 정점들 간의 관계를 행렬 방식에 의해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네 개의 정점을 가지고 행렬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접 행렬이라는 거죠 자 방향 그래프의 인접 행렬이에요 자 A, B, C 세개의 정점이 있고요 아, A는 B로 갑니다 A는 B로 가서 1체크 다시 B도 A로 순환되고 있죠 아, B는 A로 가고 있습니다 B는 C로 가고 있고요 B는 C의 1 다시 C는 A로 가고 있습니다 C는 A 자 그래서 이 방향 그래프가 몇 개예요? 방향 그래프의 간선이 몇 개야 A에서 B로 가는 거 하나 B에서 C로 가는 거 하나 B에서 A로 가는 거 하나 C에서 A로 가는 게 하나 그래서 매트릭스 형태로 자 1의 개수가 4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접행렬이죠 자 그럼 그래프에서는 운행을 어떻게 하느냐 자 트리구조에서는 트리구조의 운행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오더 세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프는 그래프상의 모든 경로상에 존재하는 정점들을 방문하는 방법이 바로 그래프의 운행법인데 그래프에서는 깊이우선 탐색 방법과 너비우선 탐색 방법이 존재합니다 깊이우선, depth, 그래서 dfs고요 너비우선은 b, fred 해서 bfs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두 알고리즘은 매우 유사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탐색하는데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은 DFS라고 하는 깊이 우선 탐색은 스택이라는 구조를 사용하고요. 너비 우선 탐색은 Q라고 하는 자료, 저장, 아, 자료 구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깊이 우선 탐색. 자, 먼저 시장, 정점, V를 방문합니다. 자, 시작된 정점, V를 방문합니다. V에 인접하면서 방문하지 않은 정점, W를 선택해서 W를 시작 정점을 하고 깊이 우선 탐색을 시작하겠죠. 깊이 우선 탐색. 모든 인접 정점들이 이미 방문된 정점에 도달하면 방문되지 않은 인접 정점을 갖는 노드로 움직여야죠.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정점부터 다시 깊이 우선 탐색을 하게 됩니다. 방문하지 않은 어떤 정점을 도달할 수 없을 때까지 탐색이, 탐색이 진행되겠죠. 반면에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은 시작되는 정점을 결정하고 그것부터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정점 v 에 인접하면서 방문되지 않은 모든 정점을 방문하고 다시 이 정점에 대해서 인접하지 않은, 방문하지 않은 모든 정점에 대해서 너비우선으로 탐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방문할 정점이 없을 때 너비우선 탐색 방법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너비우선 방식은 Q를 사용한다 자 그렇다면 자 일곱 번째 강의에서 했었던 그래프 자 하나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인접 행렬에 대응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옳은 것은 어떤 걸까요? 자, 왼쪽에 매트리스 형태로 만들어진 인접 행렬이 있습니다. 인접 행렬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1, 2, 3, 4 중에 적절한 그래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 매트릭스에 자, 0과 1이 있습니다. 즉, 1이, 1이, 1이, 1이 간선이 있기 때문에 일이 체크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일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a로 시작해서 b로 간다는 얘기잖아. b로 시작해서 c로 간다는 얘기고 c가 a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의 개수가 몇 개예요? 세 개죠. 즉 간선의 수가 세 개라는 뜻입니다. 간선의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번 아니네요.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도 아니야. 4번 하나, 둘, 셋, 넷. 얘도 아니네. 자 그럼 간선이 세개인 2번이 정답입니다 자 A가 B로 가고요 B가 C로 가고 C가 A로 오잖아 자 이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곱 번째 강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프는 방향 그래프와 무 방향 그래프가 있다 깊이 우선 방식과 너비 우선 방식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가장, 가장 대중적인 행렬 방식에 의해서 표현을 한다자 수고하셨습니다